저기예요. 고마워. 다음에 한턱 쏘지 공격 I'm 폭 적이에요 고맙군요,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, 현실은 내 뜻대로 움직여요 젠슈 아직 덜 끝난 것 같군. 아저처